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꿀팁이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키네마스터로 영상 편집할 때 미리보기 화면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실행합니다. 편집이 다 끝난 영상을 미리보기 하려면 우측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. 이때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지 마시고 2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미리보기 화면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 버튼을 꾹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보기 화면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키네마스터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를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